조금만 피하면 좋겠다 찬아 오징어 찬거 살 아니요 한겹 양보가닿면 뭐야 그. 거 너가 무 어? 뒤에서, 아, 네. <웃음> 뭐야? 코트? 하나 둘셋 찍어 줬고. <Doll> <wheels>, 윤아, <웃음> 뒤에 패딩 벗치우자 네, 잠시만요. 그래, 쌩트 한번. 아이너해 봐. 이걸로 치면 돼. 가 그냥... 아, 받지 마. 아, 그거 치우면 돼요. 네. 치면은 진짜. 아, 다어서고 쿠션으로 먹어야돼 야, 쿠션으로. 으로 아, 네. 아, 일단은 치면 네. 하지. 아, 야. 응. 이게 안, 응. 안 맞아, 이거. 여기 라인은, 그 어, 이거. 지금 이거처럼. 무리얼자 여기도 먹자. 거기도먹 여기도 여기 여기도 먹자. 여도여기 먹자. 여기도 야자 여기도 먹자. 먹자. 여기도 먹자. 여기도 먹자. 여기도 먹자. 여 오케이 콜 어, 어. 오케이 플레이에 밸거같은데 플레이 어. 내가 쫄리네 플 e 이에 맞을까?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간 뭐이는 약간 터좀 가지고 수 있어요. 네, 아니요 네, 네, 감사합니다. 요 네, 아유 예, 감사합니다. 기억을 했지. 네, 오늘 맡은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승입니다 많이 궁금하고 기다리셨죠? 그으로 자주 만나요. 안녕!